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테리 노아입니다 정말 로 너무나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댓글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 노티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짜잔~~ 여러분 스펀지밥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스펀지밥이 그냥 스펀지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특이한 거 갖고 왔잖아 제가 그 아트토이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부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내장이 있을지 해골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약간 그, 아트적인 피규어예요 여러분. 풀박스에 여섯 개가 딱 들어있어요. 여섯 개가 딱 들어있는데, 어. 여러분,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소다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소다로 가득 찬 애들인가요? 이제, 탄산이 이제, 가득 찬 아이들인가봐요. 그래서, 뭔가 안에 쉐이커가 들어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났네요. 빨리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어 이런 거 빨리빨리 뜯는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빨리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들어있나 봐요. 하나, 둘셋 넷, 다 여섯 여섯 마리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시크릿이야. 얘 누구지? 봉이 네. 바퀴벌레 같은 거 아니야? 프랑크톤. 아 프랑크톤이야 얘가. 얘가 왜 근데 하필 그걸까? 약간 소리 나요, 여러분. 틀리세요. 다람이를 제일 좋아해. 다람이가 없네. 바람이가 없는 건 조금 아쉽구리 하지만 그래도 좀어보겠습니다어 네. 여기에 이렇게 여기. 어? 음. 어 이렇게 바로 보이네. 이게 밑판이 나왔어요 밑판. 이렇게 <목소리> 됐습니다. 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신박하다 진짜 아트 토이 같다. 약간 아트적이네. <웃음> 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게 쉐이커로 갖고 놨을 수도 있고 이게 밑판이 약간 그. 뚜껑으로 되어 있어. 이 약간 그 뭐야 음료 뚜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요래 여기 위에 앉혀가지고 오, 음 귀엽다. 오, 스펀지밥 카드. 재질이 달라. 무광과 이 스펀지밥은 유광 이런 느낌. 소다 에디션 캔디 이렇게 크기도 생각보다 커가지고 존재감이 아주 이쁘다 이쁘다 귀엽구리하다. 다음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징징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나봐요 아다 밑판은 아 기본적으로 다 밑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뚜껑이 하나 둘 셋! 아아이 얘가 나왔어 여러 핑핑이가 나왔어요 핑핑이 여러분 얘 너무 귀엽죠 이 핑핑이 와우 음.. 쑥 영롱해요 여기 옆에 색감도 진짜 완전 너무나 퀄리티 있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투명해서 저 약간 이런 투명한 거 좋아하거든요 소다로 가득 찬 핑핑이 나왔어. 오 귀여워 와우 와 진짜 크다 생각보다 이렇게 클줄 몰랐네 어 얘는 좀 무거워 어 얘는 제일 무거워요 여러분 삐져나왔어 너무 큰가봐 이렇게 큰게 누가 있을까 왠지 뚱이 같아 뚱이 뚱인데요 뚱이에요 왜뭐 이렇게 커고건가 하나 둘 아 왜야? 보... <웃음> 얘 진짜 크다 와이 보거 여러분 이 보거 이름 뭐예요? 진짜 커요 진짜 크고 이 안에 큰만가파츠도이 비즈도 많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무거워 묵직해 세상에 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자몽소다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뚱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뚱이 바가 뭔가 느낌이 하나 둘 셋! 너 징징이가 나왔어요 징징이 어, 세상에 코가 너무 싫다 진짜 애기야! 다 애기 버전이구나? 세상에 기저귀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아 애기 버전이었어 징징이 애기 때 어, 세상에 오, 비호감인데? <웃음> 귀여운데? 어디가 귀엽지? 어디가 귀엽지? 음. 눈? 근데 색깔은 되게 영롱하다 이거는 약간 메론소다 느낌이네 초록색 그리고 그래, 뇌에 네, 막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조금 그렇다. 근데 뭐 징징이 그래도 약간 그 매니아층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웃음> 모르겠네? <웃음> 그래도 퀄리티는 너무 좋다. 네, 다음은? 아 뚱이가 이렇게 안 나오지? 뚱이 대신에 시크릿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시크릿 안 나와. 나 나온 적 많아. 왜 이래? 둘, 네, 네. 아 꽃게. 역시나 꽃게였어. 어 꽃게 귀엽다! 오! 어, 귀엽지? 징징여도다. <웃음> <진진하다. 웃음> 아 그래? 너참 보는 눈 희한하다? 꽃게 사장님 색감 너무 예쁘다. 이 이빨과 이 볼때기와 이... 너무 귀엽다. 꽃게 사장님 알라비. 어. 귀여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판 네. 이렇게 어김없이 들어가 있고요. 뭐똥이겠지 하나, 둘, 셋! 아, 뚱이! 우와, 졸기다어이좀 귀엽다. 여러분, 너무 귀여운 뚱이가 나왔어요. 아, 진짜 크죠, 여러분? 크기가. 크니까 더 귀엽네. 혀가 나왔어. 침이야, 혀야. 아, 혀는 안 했구나. 이거 침이네요, 여러분. 침으로 이렇게 질질 흐르는 애기. 뚱이로 응, 어, 나왔습니다. 귀엽죠. 신나, 신나 죽어. 오메나 죽어. 오메 기사로. 이 뚱이가 만세를 부르고 있네. 우리 귀여운 뚱이 애기 뚱이가 나왔고요. 약간 피치 느낌, 피치 소다. 약간 복숭아 소다 같은 그런 느낌을 한 뚱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가지의 우리 귀여운 스펀지밥 친구들을 뽑아봤는데요. 이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피규어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세한 이벤트는 여기, 저요. 이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저희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뭐가 있나 방바구니에 담아놨던 그런 아이들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이신가요? 스펀지밥이신가요? 뚱이인가요? 혹시 징징이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징징이. 지금까지 도와스토리도 하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